오! 어 어, 위험하 아빠 랩을 줄인 줄 알았어. <웃음> 뭐라고? 아빠를 랩을 줄인 줄알았대 뭐라고? 멧 돼지처럼 보였어? 멀리서 봐도 부알어 아, 저기서부터 이렇게 써요. 됐어? 우리밖에 없다. 근데 버섯 아. 아니야? 버섯. 뭐, 뭐, 여기 버섯. 광대버섯 그런 거 있던 가같 어, 이거 광대버섯이야. 이거 독버섯. 진짜? 그럼 어, 이렇게 튕겨. 튕겨. 어려. 아 광대버섯이 아니고 광대고무버섯이네. 무슨 버섯? 광대고무버섯. 아, 광대고무과자. 과자? 과자. 어이지어리가버려 어? 어이지야 어? <웃음> 어, 어이 이런데 피어 있지 좀 말라고. 형을 밟고 있는 거 같아 니가 이걸로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<웃음> 진짜로 <웃음> 형은 원래카메라야 아니 너.. 니가 밟고 어. 있는 거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 날아가는 거 같아요? 어허공을 <웃음> 잡고 허공을 걸어가는 거 같아요? 응 어. <웃음> 정말이요? 응 아! 이 길이! 어! 아! 아! 아! 화가 난다 자듬을 <웃음> <다름을 웃음> 내어서 내가 미끄러지게납해 남녀판나 면 미끄러지는 거지 나의 무서움을 보이 야, 아 무서워 어때? 나한테 들지 무섭 나한테 들넘어리면안요나한 뭐야 이거 잡고 안 올라가도 되는데? 길지 아야 넘어져 여기는 미끄러져 여기. <스> 때 미끄러진다니까? 여기서 나뭇잎 안 밟으면 야 그거 반대로 내려온 사람이 어딨어? 반대로 서야지 내려올 때는 그치 매달려서 서서 그치 그렇게 안전하게 내려오는 거지 뒤통수 칠까봐 누가? 뒤통수 <웃음> 칠까봐 뒤통수 조심해라 이거야? 항상 너를 네. 조심하라 그거 네. 네. 새들이 막좋아보잖아요 먹이인가?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아니야 이건 못해 못해 못해 못해? <웃음> 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발도... 아발 걸칠 데가 없구나 이걸 어떻게 걸칠 거야? 그러네 아 알았다 이거 왜 이렇게 짱글짱글 이쁘게 맞아서 이렇게 발 이렇게 아니지 아니지 풀리지 이것도 있네 동그란 것도 뭐어손 어떻게 매달리는 거야? 아빠 선물 이끼? 이렇게 떨어질 거 같다 너 그러다가 응. 지우야 이거 이끼 봐봐 짠 응? 저기 예쁘다 너거가줄래 이거 너한테 선물 주고 싶어서 응. 이건 뭐지? 아 이거 이렇게 우와! 뭐야? 그것도 끈이야 쭉뭐 길게 해서 또 타고 올라오는 거야 음, 이렇게? 어 원래 이렇게 쭉 길었던 거야 우와 그건 그렇고 아까 내가 엄마한테 갖췄던 그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? 달리기선 우와 아, 여기 버섯 전국이구나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만수르 매나 Bye bye, bo <laughs> bye bye bye bye b y y e bye b y y e b y y 어디? 아니 여기 봐봐 얘잖아? 얘어있는데 잡지 마. 여기 있잖아요 그래? 도토리 벽으로 유인하자 여기로? 응. 안돼 어 귀뚜라미 여기 있어 안따라가는 응, 여기로 가고 있네 귀뚜라미 음, 잘생겼다 <웃음> 어, 남자 미남이라는 걸 알아채고 내가 우와 뭐? 유튜브 넘으십시오 <웃음> 내가 남자 미남빈걸알아냈다고요 빗두라미가? 음? 빗두라미 대신 여기또 딱정벌레도 지나간거 같은데? 그래 곤충이 많겠지 아까 보니까 거미도, 아까 거미도, 지나... 거미도 있고 개미도 있고 무슨 이상한 애도 있더라 그래 빗두라미가 그런데 왜 아침에 나와있... 지 거미잖아! 거미가 습격하고 있는거였어 그래? 도망갔던 것 같아. 그래? 아마 여기가 집일 거예요. 여기 그래? 개미굴이고. 개미굴. 아 신개미는 개미굴 짓지 않고 엄청 높은 집을 짓지. 여기 있잖아. 거기 있는 거 아니야. 여기 있잖아. 어 진짜? 꽉. 뒤뚱 뒤뚱 뒤뚱. 도토리 장국이다. 소리 천국 어디가 여기 <웃음> 진짜 하나 둘셋넷 다섯 넷, 넷, 여섯 여덟, 넷, 일곱 어디 여덟 아홉 아홉 개 있어 아, 소리 여기 있어 열 야생화래. 야생활에... 밤 껍질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밤 나무가 있나 보다. 여기 밤 껍질 엄청 많다. 그지? 여기 밤 떨어져 있다. 저기 봐, 밤 여기. 밤밤 밤, 여기. 어 정말이다. 어, 진짜? 어. 아니? 여기 밤송이가 엄청 많아. 어 밤이다. 우와. 어디? 우 여기 밤 밤송이. 야막 떨어진다 오, 밤, 밤 떨어졌다, 떨어진다 이거 떨어졌다 이거 좀 떨어졌다 이거 떨어졌어 아 근데 밤.. 아. 어다 밤알은 오, 밤알 터져 밤알이 나왔어 떨어졌어. 밤을 딸때안 따가지고 오. 다 오. 터져가지고 밤이 떨어져 내려오네 깜짝이야 소리 되게 크다 그냥 밤도 있나? 그러니까 밤알이 음. 그냥 막 떨어져 있네 떨어져 있으니까 더 좋은데? 요 안에 많어 응? 진짜? 어 이런데 많아? 그 안에 까볼게 근데... 양말로 이렇게 빠르게. 형아 그런데 반대쪽으로 형아. 벌려진 쪽으로 가야지. 올라가도 그런 스티 같아. 다음에 아, 응? 뭐, 쏙. 그럼 조금 못할 텐데. 오 나가. 오 이렇게. 형아, 응. 어. 아. 어. 오늘은 우리 뭐한 거지? 많이 주웠다? 네아 아, 여기, 여기 또 있어요. 있어! <웃음> 가자 이제 즐거운 밤밤 줍기 밤 체험이 끝났습니다 슬레이트 슬레이트? 이체험 음. 앞에서 요이 앞에서 박수 치라는 거지 이거 알아? 그거. 알아?